수지 쌍꺼풀이라고 하는데 인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눈 쌍꺼풀 라인이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요새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 눈매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이 어, 잘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눈이 좀 예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듀엣 서업사최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웹드라마 일찍 외모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 배우 편이에요 <목소리> <웃음> 지난번 남자 배우들 편이랑 너무 반응 차이가 좀 있는데 너무 편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아 아, 그런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뭐가 좋은데요? 그래도 누가 드럼 칠자인 줄 알겠어요 오해씨입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인 그리고 냉철한 운석만을 문성만을...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너랑 같이 지각해서 너무 다행이야 내 손바닥 한번 쳐줄래? 못쳐아 빨리 야 눈이 큰데 쳐졌는데 예쁘네요 어. 사실 쳐지면 예쁘기 쉽지 않은데 저 외모로 저런 눈빛으로 남자들 바라보면 누구를 심쿵하겠는데요? 사실 혹시 할수있요 사실 공부만 해가지고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극중 연두 씨죠 사실 연두 씨는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은 옛날에 처음 나오셨을 때 수지 닮은 꼴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눈 모양이나 코 모양이 굉장히 수지를 많이 닮았죠 눈을 이야기 를좀 해볼까요 약간 처졌죠. 사실 요새 여자분들은 처진 눈을 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또이 또 강아지상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눈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비트임과 미트임을 통해서 약간 강아지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요즘 트렌드는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작은 라인인데 저는 일명 이제 수지 쌍꺼풀이라고 하는데 인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실 앞라인은 잘안 보이고 끝라인만 살짝 보여서 쌍꺼풀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화장할 때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쌍꺼풀이긴 한데 이 연두씨는 정말 눈이 커요 눈이 크면 사실 모든 게 커버가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쌍꺼풀이 크고 화려한 걸좋아하냐 왜냐면 쌍꺼풀이 커지면 눈이 좀 화려해지거든요 아니면 눈이 큰걸 좋아하냐 눈이 크다는 건 사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쌍꺼풀이 큰 거랑 사실 똑같진 않아요 즉 안에 있는 안구 눈동자가 좀 많이 보이는 거저희 눈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연두씨 같은 눈을 선호한 분은 사실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을 크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매력 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빌려줄 테니까 다시 돌려주러 오라고 나는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아 어, 아니 저렇게 여자가 심쿵하게 만들면 어떤 남자가 안 넘어 오겠어요 약간 동글동글 귀여운 약간 코알라상? 약간 꼬부기상?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눈 쌍꺼풀 라인이 아웃라인이라 그래서 요새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눈이거든요 뭐 연예인으로 친다면 뭐 태연이라든지 제니 이런 친구들이 아웃라인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런 눈의 사진을 많이 요즘 갖고 와요 왜냐면 이제 좀 화려하게 원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 이런 아웃라인은 일반적인 친구들이 사실 어울리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말 화장도 잘해야 되고 눈도 기본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아야 이 쌍꺼풀 라인 느낌이 이제 소세지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인이 좀잘 어울리려면 아웃라인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눈이 너무 동그래지거든요 그래서 가로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전체 비율에 맞춰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유설 씨 같은 아웃라인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보여줬을 때 약간 소세지 느낌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희는 이제 세미 아웃이란 라인을 좀 만들어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인아웃이라고 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앞라인만 조금 높여서 좀 눈을 좀더 아웃에 가까운 느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세지 느낌도 안 나고 좀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도 안부 인사 좀 전해드려야겠네. 너네 아부지한테. 어 앞에 두 분하고 달리 아주 카리스마 있네요. 예. 글 크러시 확실하네요. 야 이런 친구가 제 옆에도 있으면 참 든든하겠는데요. 안유야 씨 사진을 보니까 또 다르네요. 많이 아까 글 크러시 있고 또 굉장히 귀여운 향인데요. <웃음> 약간 보조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눈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이제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속쌍 느낌의 쌍꺼풀 끝만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어 눈이 좀 동그랗고 하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을 좀 배가할 수 있고 눈동자가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어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동자를 좀더 또렷하게 하면 쌍꺼풀이 어잘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눈이 좀 예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귀여운 느낌을 좀 좋아한다든지 또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는 이렇게 인라인이라 그러죠 이제 인라인 느낌의 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웹드라마 일찍 외모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번엔 어떤 웹드 주인공을 분석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마구마구 해주세요 난첫 번째 설 <웃음> <그래서. 웃음>